이 모드는 장비를 사용함에 따라 강화시켜주는 모드예요. 모드를 설치하면 MCM 메뉴를 통해서 간단한 설정을 할수 있어요. 설정의 종류는 동료의 적용 여부, 강화 진행 속도, 최대 강화치를 정할 수 있으며 기본 설정으로 제약 없이 장비 성장이 가능해요. 잘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열배로 설정할게요. 모드의 사용방법은 간단해요. 적과의 전투를 하게 되면 장비의 공격력과 방어력이 알아서 상승하니까요 테스트를 위해서 현재 무기의 공격력은 10이에요. 산적 5명과 전투를 했으며 1 0배속이으로 50명의 적을 죽인 거네요. 그럼 공격력이 얼마나 올랐을지 확인해 볼까요? 철둔기의 공격력이 일상승했네요. 이렇게 계속 성장한다면 최강의 철둔기가 탄생하겠어요. 하지만 알아두셔야 할 점은 기본 공격력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공격력이 높아지며 성장에 필요한 경험치가 직선형이 아닌 곡선형 구조이기 때문에 나중엔 더 많이 죽여야 해요. 그래도 무한하게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외형은 이쁘지만 성능이 별로인 무기들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모드이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영상에서는 무기만 테스트로 사용해봤지만 갑옷에도 적용이 되어 방어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성능은 구리지만 외형을 위해서 사용하던 옷들도 쓸수 있겠네요. 모드의 다운로드는 영상 설명란의 넥서스 링크를 통해서 받아주시고, 허접한 한글화는 블로그로 들어가시면 돼요. 한글화의 설치 방법은 압축 파일을 다운받아서 모드가 설치된 파일 안에 덮어주시면 끝나요. 궁금한 내용이나 추천하는 모드가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끝